어가세요 네. 안녕하티키는데내오가 어, 잡먹. 네. 와. 와드로 어, 어, 게나 봐요. 아니요. 포앙에 이어? 아니 아드롭도 안들어는데 저렇게 뜬다고? 쾅쾅. 나이스 카운터. 웨이가 친줄 카운터. 이끼김도끼이스 안돼. 도끼김 도끼김 도끼김 도끼김 도끼김 도끼김 도끼 사이칭님 안수 부탁어릴게요 엉덩이 딱 안전? 레이저 레이지 괜찮으세요? 여기? 저.. 차르님 차레, 먼저 들어가주세요 지금 들어가려다 레이저 맞았어요 쭈군 어깨 길웠고요 살짝 먼저 덮여. 옆 돌려요. 뒤로 돌려요. 도화관에 암사하고 붙어있게요. 이거 안 돼. 안 돼. 난나군대주세요 네, 난나 썼어요. 오른쪽 편 제가... 네, 나오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네? 촬영하면서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기포 안으로 슬도 좋다 좋다 슬라임 2시 슬라임 2시 슬라임 터져요 슬라임 터져요 나머지 위치이 있어요. 네. 뒤에 먼저 서두에 엉덩이, 엉덩이, 안 엉덩이, 안 엉덩이 미야 제가 갈가 하고 무력 갑니다이차로로모 라이프 3 5일까지만 오 정화 아. 역시 우와. 초대장 호왕 내 우기 내우안터졌어 육각 확인 제일 위에 칼 위에 칼 확인 저 허지 석상 없든다 육각 이 시계 반시계 위에 지나가요, 네, 위에 빨리. 지나가요, 위에 센거 지나가요. 12시 조심, 쪽에 조 중앙, 중앙 조심, 중앙 지나가요. 어, 위에 조심, 앞에 조 조심, <목소리> 요 가운데까지 이거 그 어, 지나, 지나가고 들이 들여야 돼요. 백 조심 백 휘둘러요 휘둘러요 나왔어요 뱅감 음. 뱅간이 맘수 넣었어요 앤나 바로 썼어요 네. 백세, 백세. 안으로 왼쪽 행기님암시 부탁드릴게요. 나오면 네. 나오시면 대마 살 들어갈게요. 어요나진나 있어요. 더 있어요. 나인쪽 보고 있어요. 아, 터졌어. 터졌어. 잠깐더 레이저. 새 돌리기. 딱붙어서 트랜님 암산앞 닦을게요. 첼포 맞아 스바에이 아, 프리... 프리... 이렇게 안 돼. 이이이하 어, 새로 힛도 어차피 새로로 지나간다. 가시죠. 아, 치킨가앉죠 아, 여기 지워주셔야 돼요. 나이스. 암수 들어갔어요. 토턴 좋을 때 먹죠. 대박. 이리 밑으로 이리 빨라요. 안 돼. 어 좋다. 여기만 지워주시면 돼요. 딱 붙죠. 딱 붙어서. 오면 딸칵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먼저 나왔어요 네? 레이저 나카 나이스 지진 두번 <웃음> 두번 번. 한 거예요, 두 번. 두 번. 두 번. 아, 빠지세요 지진한번더 한번 더. 아우 미친놈이 사, 이 파티 성부, 성부, 성부 사령암수, 네. 지워주셔야 돼요. 흰색인데, 네. 낙인 확인. 낙인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엉덩이 엉덩이로 가죠. 누 네. 보고 있어요. 똥좀 지워주세요. 네. 똥. 검은색 네. 비비면 네. 아파요. 검은색 끝까지. 레이저, 레이저 끝까지. 네. 검은색 끝. 1한 시. 낙인 맞았 레이저. 다뻗어요 무력. 안잡혔어 피었어요. 칼, 칼, 칼. 피하고. 이거 어, 시로. 네. 가운데 똥좀 제어 주세요. 일리아크 가운데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시 갈게요. 네. 도화가님 암수. 네. 패턴 돌때 많이 없죠. 1 1시 다시 갔어요. 이 나이트. 어우 위험했다. 나이트나이트대마 두대. 한만 더 빨리. 네. 남았어요. 상술 들어갑니다. 네. 3개짤 한만 집중. 열한 시동. 열한 시동 있어요. 일약한 쪽, 조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가면 멀리, 멀리 가죠. 가운데, 가운데 쪽 지어주세요. 일약한 가운데로 뺄게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아,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벨가 벨가. 밑으로 배가, 밑으로. 배가, 배가, 배가. 애매하면 시정. 아 죄송.. 여기 케어좀! 아 저도.. 데, 이 파티도.. 이 파티! 이 파티! 여기, 이 파티! 하공 어, 어, 썼어요! 멀리 가요 멀리 가요! 집중! 배만이 망수! 배만이 망수! 찐무에요 찐무 터트려요 이번에 그냥 아 갔다.. 별이 샴샷 이거 별이 샴샷 내메 시정 일곱 시지워넣게요 슬라임 슬라임 이 e 시시시쪽좀 지어주세요. 슬라임 s also a good one. s l 아 m e is a good one. Slime is a good one. Slime is a 아 o o d o 빨간색 l 어지 e is a 멀어 o d one. Slime is a good one. Slime is a good one. Slime is a good o n 내피하세요세요아이말이 only... 에그 여기 똥 있어요. 네. 가는 중. 백테 하고 레이저 쏠 거예요. 레이저 밑으로 써요. 나 아. 칼, 밑에 칼아요 네, 칼 확인 확인 올라오시고 12시로 오케이, 네. 안전하게 뒤 찍고 옆구리 2줄 남았어요 나이스, 안다무리어요 안전지대 12시 끝 나오세요 네. 아, 집어들뻔했어 이제 네, 한번 파이팅파이팅 네, 이 테이 테이 테이 테이 테이 테이 테 엄청 빨리 오네요. 음. 아, 저 테이 아이아이 테이 테이 테이 테이 하이 테이 테이 테이 테이 테이 테 보세요 테이 끝까지 돌아요 끝까지 요 힘들까? 어, 배드워드 안좋아요 끝까지 끝까지. 안 나? 배드워드. 계속 돌아요 계속. 옆 배드워드. 배드워이배 자, 집중합시다, 4번. 대중. 저희 웜... 웜두 번째 버릴 때 사이드에 버리지 말고 그냥 쿨하게 가운데 깔죠. 사이드에 버려봤자 어차피 거의 들어가봤자 죽는단 말인드 네. 네. 뒤로, 뒤로, 뒤로. 일단 첫 엄은 여기. 딸강 님? 딸강 딸깡님. 님이 저거 지우는 거죠 예, 저 좀만 빼놓을게요, 게이지. 아, 지금 잡혔다, 지우다. 오케이, 이거 촉수 하나, 하나 더 나오니까. 날라가면서 밟을 듯. 아니네, 오케이, 굿. 조우함수 배만님손 손 뒤로, 손 뒤로, 손 뒤로. 딱 붙어야 돼요. 옆파도. 역파도. 역파도 하긴. 이거 낙사당해요. 붙어서 피하지 하나. 마세요, 그냥. 레이저, 레이저. 나이스 시장. 왼쪽 위험. 수강으로, 레이저도. 수강이 그냥 수강이. 넘어가면 안 돼요. 가지마요, 가지마요. 네. 가면 낙사해요. 내려왔어요. 다시. 뒤로 뒤로 어. 뒤로. 웜 생각하고. 웜 그냥 정 가운데 깔죠 천천히. 웜 예. 여기. 예, 그냥 여기 깔죠. 예, 예. 반대편 딸, 안전 뒤로. 쌀캉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건졌어요. 네. 가운데 앞저웜 있어요. 네 확인. 네. 파도 파도 파 무력 파괴 무력 파괴 파괴 파양 빡디 빡디 암수 제가 넣었어요 파이팅. 여기 오, 안전 오, 안전, 안전. 프리딜 딜, 그대로 딜딱 붙어서 나이스 가요 전멸이 나와요 가운데 제일 큰거 들어가요 우리 호호호 네. 들어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차량 함수라 본인 화면만 집중. 여기 어, 안전. 어, 그대로 그대로 어. 있어요. 뒤로 뒤로 뒤로 뒤로 그대로 그 라인 그대로. 우리 여기 깔 거예요. 괜찮아니 이거 같이 쳐 주세요. 같이 쳐 주세요. 천천히 저 피하고 쳐요. 피하고. 아이고 박쳤다 예, 그때요. 아직 가니마무 이거 우리 이제 좋아요. 방방이, 방방이. 응. 우 너무 좋아요. 웜 생각해요, 웜. 웜 생각해요. 한두개 하나는 지워져도 되긴 해요. 그래도 집똥 이거 천천히 네, 나와세요. 웜다 네. 없기도 해요. 딜컷 하면 돼. 아웜다 파졌구나. 미자포총 부려가지고 이거. 투광 레이저. 가운데 레이저. 이거 장판 웜 까긴 해야 중. 돼. 웜 때문에 똥이. 깨긴 해야 돼요. 가운데 스톤 스톤. 아또해횟이냐 오케이 웜 끝. 저희 100 어. 150줄 딜컷. 어. 어 펭기 님 안수. 150줄 맞아. 딜컷 우리 밀리니까 이제부터 무빙해야 돼요 이거 밀려요 강폭대 딜컷 생각해야돼요 오케이 가운데 조심 145줄까지 밀어넣죠 안전하게 한 번에 밀게 있다 웜 깔고 어차피 웜 나올 것 같아요 딜관리 딜딜딜 오케이 웜나왔어요 딜딜 딜. 딜. 딜. 이거 안전하게 살짝 가운데 살짝 가운데 제가 깔게요 촉수 뭐 아무나 맞나요. 깨도 돼요 촉수 아무나 딜 크랩님 암수 우리 시정 인지하시고 긁어요 긁어요 긁어요 낙사우 이... 살았다 씨. 시정 시정 시정 쓸 준비 맞아요. 본인한테 네. 오면 시정 그냥 쿨 시정 웜 위치 확인 네. 웜 밟으면 안돼요 일로 오세요 오른쪽에서 딜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왼쪽 왼쪽 부타 딜은 사기, 사기. 오른쪽에서 아, 잠깐만 깨졌나 웜 안 발받지? 안 발받지? 안발받어안발받어안 발받지? 안 발받지? 지안 발받지? 안 발받지? 안 발받지? 안 발받지? 안 발받지? 안 발받지? 안 발받지? 안 발받지? 안 사령 암수죠? 사지 암수 암수 끝났어요 오케이, 암수 왼쪽 이거 밀려요 평타 쓰셔야 돼요 뒤로 많이 밀려요 이거 일로 가서 일로 다시 가서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이 라인으로 이 라인 웜 여기 제가 깔아요 아무나 저 부실게요 긁어요 긁어요 긁어요 아, 어요 아...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살았습니다 일로 일로 왼쪽 왼쪽 왼쪽 레이저 레이저 바닥 집는 손이 안전이에요 오케이 긁어요 레이저 잡아요 잡기 트랩님 암수 있으시면 은한 번? 다 왔어요 찍어요 일로 일로 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트다왔어 이제 가운데 심장 부파할거예요곧딱부터요딱 붙으면 앉아. 부파 준비 곧 여기 가운데 깔아요 뒤로 뒤로 뒤로 몸 확인하시고 아 이거 그냥 사이드에 깔게요 이거 지우지 마요 네 레이저 웨이 탔어요 오케이 에서 탔어요 하고 이거 쿠파하고 웨이, 웨이 쓰면은 쿠퍼하고 파이팅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직 그 다음에 봐야돼 손 뒤로 손 뒤로 손 뒤딱딱 밟았어? 안 밟, 밟으면 안돼 밟았어요 손 뒤로 손 뒤로 무력해줘 제발 무력 봐라 딱 붙으면 돼요 뒤로 살았어요.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원 가운데 광콕 15초 광콕 15초 크랩님 암수 이거 어떻게 웨이 어떻게 했을까? 웨어써어 빡띡빡띡 암수 있는 사람 던져줘 암수 없어요 가운데 조심 낙가 조심 아, 아홉 줄어어열줄열줄 쳐줘 찾아. 쳐드쳐드 됐어 파안했는데 여섯 줄 여섯 오른쪽 안전 오른쪽 안전 오른쪽 안전 밀어 밀어 비어비어나 아! 있어요! 아, 됐다! 와. 와. 와, 됐다! 와, 됐다! 아. 와 인간 승리다! 아, 이건 스샤 아, 둘이 찍어야 된다. 아, 이거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 아, 사진 찍자. 아, 눅고 아, 이건 아, 진짜 다 같이 서서 깬, 깬 거지. 다 같이 서서 아, 아, 깬 어디로? 거지. 어디로? 아, 근데 아. 딸칵님 오더가 너무 좋았다. 진짜 아, 딸칵님이 우리 귀인이다 아,